원래 이게 국밥이었다. 겉인데. 겉인데. 아, 이게 네. 원래 그 지금은 이쪽에 지금 두 개를 더 받을 정도로 지금 왕성해졌다. 그렇지. 아. 참고적으로 이모종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 아, 그니까 이게 600원입니다. 지금 시장에 통용되는 게 4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지금 옆에 농가에서 가져온 걸 넣는 런던 뿌리가 런더가 타고 들어간 이 집은 런너가 스탑되어 있습니다 런너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 어. 더 떨어질 게 없습니다 워낙 꼭 감아서 음. 이런 집들은 잔뿌리만 많고 흙이 다 틀려 버립니다 음. 뿌리가 그만큼 포트를 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저는 지금 경남 산청에 딸기 모종 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종 하나가 자그마치 600원입니다. 600원. 다른 거 3, 400원, 4, 400, 500원 할때 600원을 받는다니까 엄청난 모종인데, 과연 이 모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시장에 팔렸습니까 예 이미 그 팔린 모종이고 가져가실 분들이 9월 4일날 가져가기로 계약된 모종이고 어 참고적으로 이 모종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러니까 이 600원입니다 지금 시장에 통용되는게 4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어요 농가는 특별히 해마다 주문하시는 농가들이 이만큼 비싸게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좋은 모종을 가져가기 위해서 600원에 다 팔린 모종입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예 아,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게 지금 모종뿌리에요? 예, 모종뿌리 있습니다. 아, 아주 네. 뭐잘 감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아주 잘 감긴겁니까? 예. 어... 이게 며칠 된거예요 96... 6,70일 되겠일 2달씩 넘겨야 되겠네. 6,70일? 예. 우리가 어, 이하고 지금 입상태도 좋고 요 농가 거 하고 지금 옆집 농가 겁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농가 건데 뿌리 뻗음 이나 이런걸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지금 옆에 농가에서 가져온 걸 런너 뿌리가 런너가 타고 들어간 이 집은 런너가 스탑 되어있습니다. 런너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 두번째 크라운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cm 에서 1.2cm 까지는 키워라 그러는데 관부의 크기가 배가 가 붙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배 정도 사이즈 차이 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모종을 과연 선택을 하실 때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육안으로 바, 보셔야 될게 관부의 크기 아... 그리고 런너의 생생함 음... 이걸 꼭 기준으로 두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뿌리 뻗음. 더 떨어질 게 없습니다 워낙 꼭 감아서 음... 이런 집들은 잔뿌리만 많고 흙이 다 틀려 버립니다 음... 뿌리가 그만큼 포트를 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저희들이 보통 모종에서 세번 내지 네번을저엽을 합니다 잎을 꺾어내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한두 번저엽을 하고 안 했겠죠 음. 이걸 만약에 제끼고 없으면 모종이 굉장히 약하죠 음. 이 집은 최소한 지금 세번 이상 저엽을 하고도 이렇게 잎을 굵게 만들어 난 거죠 처음에 어미모를 이렇게 정식을 했는데 네. 자꾸 이, 어미모 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1번뭐2번뭐 이렇게 자꾸 간염이 돼가지고, 어미모가 안 좋은 게네, 여기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따라 간염이 된 게네, 이제 안좋아니 그럼 여기 거지 포기했십시다 한, 한데인데, 한데 지금 멀쩡한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쿠도 하고, 아트플랜 하고, 교차로 해가지고, 간주를 한는 게네, 서서히 이게 잎이 돌아오고, 뿌리도 활력을 찾고. 근데 어느 날 오보니까 또다 받고, 더두칸더 달아냈으니까. 이게 완전히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한 호재죠 <웃음> 그죠 원래 이거 끝인데. 끝인데 아 이게 원래 뭐 지금은 이쪽에 지금 두 개를 더 받을 정도로 지금 왕성해졌다? 그렇지 아... 어미모가 이제 뱅기가 없으니까 치료가 된 게네 이런 데가 많이 이제 놓은 게네 이제 북한까지더 받았네 어미모가 상당히 많이 겨울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드름이나 위양병이 많이 감염된 상태로 강력한 동제라든지 이런 하악약을 어, 맞다 보니까 뿌리뻗음이더안 좋아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저희 거 이제 고민을 어뢰했을때 저도 솔직히 살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저도 하악약을 우선시하는 사람인데 미생물로 과연 이게 살아날까? 그래서 이 농가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어차피 도아이면 뭔데? 이미 그때는 인원가는 포기하고 모종을 다른 데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3만 주 정도 요게한 3만 주 정도 됩니다 그는데 일단은 사는 거는 좌우 문제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쿠도 루엔서 아트플랜 루엔서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10회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아 이게 천천히 줘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지금 힘든 상태니까 개체수를 많이 올려서 어쨌든 뿌리의 농도를 올려서 한번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좋게 나올이란 보장은 없었지만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 루엔스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치는 심정으로 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논가는 모종 샀던거 다 취소시켰습니다 <웃음> 아 진짜 3만주 사실러 오셨어요? 어, 딸기를 재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아쿠도와 루엔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얘들이 어떻게 효과가 나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쿠도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식물, 인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제 아쿠도가 방출시켜서 어, 딸기가 각종 양분들을 잘 먹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쿠도의 균이 뿌리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해서 뿌리들이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루엔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식물에게 보약과 같은 인산을 잘 먹여줌으로써 식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정식 후에 관리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스포로곤 먼저 2, 3일 안에 물조로 간주를 줍니다 정식 후에. 그리고 한 3일 후 정도 되면 뿌리가 한 4, 2cm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정상적인 모라면. 그러면 그때는 베리마크 간주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일주일 후에 한번더 스포로건을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올수 있는 단저병은 많이 막는 걸로. 저희들 산청 쪽에서는 많이 그렇게 통용돼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어 다른 딸기 농가 분들도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농사가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예 쓰셨더니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더니 그렇게 이제 쓰인 겐네 크라운 이라든지 감부라든지 뿌리내림 이라든지 아주 좋아졌습니다 오. 정식 이후에는 아쿠토 루엔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지금 보통 정식 3일 정식 해가지고 3일 정도 돼가지고 아쿠도하고 아트 플랜하고 조로 관주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아 초창기에 요 모종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세근이나 잔뿌리가 많이 다치는데 아쿠도가 들어감으로써 미생물이 우점하게 되면서 주근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아트플레닌 세균성병 및 기타 위양병 제일 문제되는 게 설양에서는 위양병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를 할수 있는 게 목적인데 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3년 동안 여기 산청 쪽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아쿠도하고 아트 플랜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 농가들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타부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제품이니까 꼭 하셔야 어~ 정식 후에 한달 후에 나타나는 유황병에 대해서는 좀 안전스러울 것 것입니다. 올해 많이 딸기농가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아트플랜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트플랜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쿠도가 인산분해 효소 등을 뿜어내는 게 이제 주요라면 아트플랜의 겨, 경우에는 항균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 항균 물질을 통해서 식물 밖에서는 유해균들 어, 식물에게 가해를 줄수 있는 유해균들을 억제시켜주고요. 식물 내부에서는 면역력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어, 식물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병을 예방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9월부터, 어, 다들 모를 가져가셔가지고 정식을 하실 텐데요. 정식 초기 관리에도 잊지 마시고, 어, 베리바크와 스포르곤, 그리고 아쿠도와 루엔스로 뿌리를 잡아주시고, 마지막 거기에 아트 플랜을 더하심으로써, 어, 식물들의 면역력을 키워주시는 걸로 가시면 딸기 초기 정식 관리에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w e o e go. <laughs>